전판도 미드 이대일 드리블을 4분을 하는데 렉사이가 심지어 시야에 계속 깔짝깔짝 보여. 그냥 무지성 풀캠. 근데 육짓고 궁스로도 안와. 바위게까지 먹게 해줬는데. 그냥 모든 요소가 피들이 여기를 와야됨을 가리키고 있어. 근데 왜 아래로 내려가냐고. 안녕하세요 쪼업입니다. 도파님의 3분 쏘렌론 일명 피들론 영상 중일부인데요 저도 도파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피들이 가서어야 해요. 더군다나 그랜드마스터 피들이라면 더더욱 근데 저는 이 피들론 때문에 도파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신 분이셔서 모든 피들 유저들이 무지성 풀캠을 하는 걸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덕분에 날먹 동선이 생겼습니다 이거 알려지기 전에 얼른 꿀빠세요 말로 설명하면 저도 귀찮으니까 바로 인게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해당 구간은 다이아이 구간이고 제가 직접 플레이 했습니다 탑은 리본대 제이스 구도이고 제 위치를 초반에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목소리> 날목동선은 쉽게 말해서 몇번 도시 작후 탑병을 가면 됩니다. 여기서 제 모빙을 보면 윗모빙이 아예 탑을 간다는 뜻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누누가 카정을 들어왔습니다. 누누는 제 계획대로 움직여준 거예요. 저는 계획대로 탑갱을 가면 됩니다. 여기서 탑 주도권은 끝났어요. 지금 라인이 제이스는 귀환해서 테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바텀에 누누가 보이는데, 블루 레드를 다 들고 있죠. 우리 레드를 들어왔으니 전 누누 레드를 먹으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테를 쓴 제이스는 이제 중밀 라입니다. 전 다시 탑갱을 가면 되겠죠. 여기서 누누 W를 가볍게 피해주면 누누는 뺍니다 왜냐하면 리븐이 안보이니까요 다시 아랫정을 먹고 탑가서그롭혀주세요자 이제 탑 구도를 보시면 샤코가 템 팔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이런 구도가 나왔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누누한테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1분 12초인데 어 윗무빙을 치면 누누한테 나역퍼포 시작할거야 하고 알려준 셈이죠. 그래서 카정을 잘하는 누누를 레드에 들어오게 유도하고 저는 3캐모 탑을 가는데 여기서 도파님한테 정말 감사한게 도파님의 영향력으로 모든 피들 유저들은 무지성 풀캠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초반에 와드를 안 박습니다 그럼 갱 당해야죠 추가로 무조건 탑갱을 생각한 이유가 제이스가 난입을 들지 않고 정복자를 쓴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스는 리븐과 딜교 하려면 정복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자 이제 원리도 알았으니 다음 영상도 보고 이 판에선 안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딜교를 해서 탑갱을 가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가야해요 또 와드를 안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판도 와드를 안했습니다. 아주 속이 뻥! 탑 주도권 끝! 이판도 와드를 안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다이아 2구간입니다. 어이구 월초기러구나 여기서 신짜오는 바통행 갔는데 오히려 죽었죠 텔타도 신짜오 아래라서 쏠 이유없습니다 사일러스 쭈압쭈압 요즘 탑이 피들보고 무질성 풀캠 유저라고 하는데 저도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와드 안하는 탑은 무지성 풀캠 런자 또는 무지성 풀캠 모세. 이판 아칼리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도파님, 보고 계십니까? 이건 탑 주도권을 이용한 동선입니다. 정글러는 원툴 동선이 가장 안 좋아요. 그럼 팀원에 맡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선은 유동적으로 움직여줍니다. 탑 들교를 안하고 있죠? 그래서 풀캠 동선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해카림이 미드 300갱을 왔어요. 전 여기서 해카림 본류에 들어갑니다. 와드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탑 주도권이 다리우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헤카림이 피들한테 대놓고 가정당한다? 헤카림은 외치죠. 탑 차이. 바위계보단 갱각이 나오면 무조건 갱입니다.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간 돈이 못 쓰게 하려고 전멸 침묵 한 거예요. 공포는 투사체 판정이라 스킵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2판에서 피를 잡기술 공더블 풀로 쿼드라킬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